안녕. V앱 잠깐 하려고 급하게 입술을 발랐는데 별로 소용이 없네? 어떡하지? 이런 색깔로 너무 오랜만에 발라가지고 낯선데. 안경 있나? 이런 거 있어? 알 없는 거알 없는 아, 안경은 없구만 비니는 있나? 귀 없는, 없는 걸로 짠 누가 모모 내일 한거 보고 콘서트에서 어두운 곡 많이 하겠다 하던데 꼭그렇진 않습니다. <웃음> 저는 원래 하늘색으로 하려고 했다고요. 짠, 예쁘지? <웃음> 또 오늘은 콘서트 스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곧 스포 같은 게 나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오늘은 안할 거예요 저는 밖에서 짓고 있어요. 곧 저도 가야 해요. 1 플러스 2는 3가 콘서트 첫날도 오고 둘째 날도 오면 세배로 재밌다? <웃음> 맞아요 그거예요 <웃음> 맞았어요 그거예요 첫날과 둘째 날 오면 세배로 재밌다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럴 거기 때문이지 이번에는, 아니, 너 스포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 스포하나? <웃음> 뭐 얼마 안 남았는데, 뭐. 이번에는, 어, 첫날이랑 둘째날? 이좀 다른 부분이 좀몇 군데 있거든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약간 어, 약간 음 똑같을 수 없어요 음 똑같을 수 없어요 <웃음> 음 캐롤? 크리스마스라고 캐롤을 할 거라는 그런 뻔한 생각은 아주 좋아 하여튼 저는 가볼게요 연습 왜냐면 내일도 연습해야 되니까